(2021년 10월 21일) 원정 (21탄) 어~ 딱 맞죠 (21탄) 스타또 고 o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맛이 돼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바로 바로미 자 여러분들 모두들 어서 오십시오. bookie-pest. u 계십니까? 제가 실례좀 하겠습니다 아, 조금... 잠깐만. 누구세요? 잠시 실례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잠깐만 걸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여러분들 기운 자체가 안에인지 밖에인지 헷갈려요, 지금. 여기 어떻게 들어가지? 지금 이쪽이 그건데 지금 어디 들어갈 방법이 없네. 뭐라고 했어요? 우리 잠시 얘기 좀 해요. 분명히 이쪽 어딘가에 사님이고 있었어. 어디요? 어어요요어세요요 어? 어? i o 못치 d 어디요? 어어디요 어디세요? 어어 어? 방금 못뭐 지나 방금 못뭐 지나갔어 어 방금 못뭐 지나갔어 어 방금 못뭐 지나갔어 어디 아니 잠깐만 저기 저거 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어, 뒤에, 뒤에가 어더 쎄. 잠깐만. 아, 아. 뭐가 기운이 이렇게 쎄? 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잠깐 세트. 어? 잠깐만요! 어? 뭐야? 거기있죠거문 그 뒤에 있죠? 어디에요? 잠깐만요! 음.. <웃음> 안에 아,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거기 안에 계시 저 안에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잠깐만요. 여러분 저 안에 계세요. 잠깐만요. Oh, my God. 너무 센데, 조금만기이이너 아, 센게 아, 니라좀 센데 여러분들 잠깐만. 여러분들.. 분명히 아까지에 무슨 큰 형체 봤죠? 여러분들도.. 맞죠 여러분들? 큰 형체 여러분들도 봤죠? 저기서 아! 아까지허연거좀 뭐 지나갔고 저기서 엄청 큰 형체가 갑자기.. 훅 언니 <웃음> 계십니까? 똥담도 안했네.. 나 몸이 불편한 것같진 않아요 그냥 보부하시는거지 <웃음> 센거는 맞아요 그냥 어느정도.. 악귀는 아니지만 센거는 맞아요 근데 저한테는 딱그 정도까지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다른 또 다른 누군가 나 제가 나중에 왔을 때 혹은 다른 누군가가 왔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한테는 이 정도만큼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냥 존재 여부 정도만. 어. 제보자 분의 말에 의해 의어... 제보자 분의 그거 하고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맞기는. 예 담배도 꺼져버렸어. 어. 아까 지금 잘 타는가 싶지만은. 바로 꺼져버렸어. 여러분들 말대로 나무는 얘가사방대가 그래도 밀, 그렇게 밀폐된 공간은 아니에요. 문도 다 열려있고, 하데 배가 꺼져버렸어. 아예. 일단은 제가 초반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뭔 잡소리는 나기는 했어요.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함이고, 밖에서 뭔 하얀색 형체가지나가고 돌렸는데, 무슨 갓쓴 것처럼 뭔가 그림자 형태 같은 게쑥 올라왔어요. 엄청 큰. 초반에 그래서 뭔가, 아, 이거 삐리다. 삐리 왔다. 이거 씨다. 레전드 나오겠다 딱거기까지예요예딱 네, 거기까지 입니다 하지만 저한테 지금 이걸 맛배기 용으로 그냥 한것 같아요 어맛배기 용으로 그런 것 같고 일단은 여기는 일단 잠깐 킵 해둘게요 저는 어 저는 여기다 일단 자, 잠깐 킵을 해두고 네.